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3일 월요일 화요일 밤이네요. 세월이 너무 잘 갑니다. 엊그제 추석 같았는데 어느새 10월의 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번에 제가 업로드 해드렸던 유튜브 내용 중에 법조문 조문을 조문대로, 어, 해석을 하면서 혜택을 받던 그 입주권이 현재 종전주택을 사고, 그리고 입주권을, 어, 산게 1년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샀을 경우에도,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어, 앞에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어, 집이 완공돼서 2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3년 1일째부터겠죠? 두번째 입주건산날부터 3년 1일째부터 완공 2년이 지나기 전까지 1년 이상 거주요건만 충족을 해주면 입주 전에 3년이 물론 지난 시점입니다 입주 전에 종전주택을 팔고 들어가던 입주 후에 팔던 비과세가 되는 그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어, 법조문대로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던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는 어, 제목처럼요. 분양권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이제 주택 수가 끝까지 따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주택을 다 팔고 없어도 분양권 하나만 달랑 남았어요. 입주 때 취득세 중과가 될까봐. 어, 당첨됐을 당시에는 예를 들어 뭐 1주택이 있어서 저분서약을 하고 당첨이 됐다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매수행 것도 포함이 되겠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어 분양권을 이렇게 돈을 주고 피해를 주고 매수를 할 그런 경우에도 취득세 주택을 계산을 할 때는 어그 당시에 있던 주택수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런 내용이라서 법을, 법 조문대로 요건 또 해석을 딱 하면 어찌보면 좀, 어, 지득세 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득세 주택수. 얼만큼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어, 지방세법 시행령이에요. 요 조문 자체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거기에 보면 주택수의 산정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주택수의 산정 방법 여러 가지 뭐 쭈르륵 설명이 있는데요. 이 설명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갈로 안해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지금 예를 들면 레이카운티가 10월 8일자에 당첨자 발표를 했죠. 그리고 10월 28일부터 아마도 당첨자들 그 정당 계약일일 거예요. 그때 그 계약서를 쓰고 난그 계약일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날 현재 어요 해당 주택을 요 취득할 당시 요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요 주택 요걸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 되어있죠 분양권 계약서 그 공급 계약서 쓰는 그날 어, 이렇게 집을 들고 계신 그 숫자가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요 분양권 요, 그 요게 주택이 되어서 어, 취득을 하는 주택으로 바뀔 때 그때도 어, 분양 당첨돼서 계약서를 그때 분양 계약일 그때에 내가 만약에 3주택이었다. 그러면 요 분양권 요그 등기할 때다 팔고 없어도 분양권 하나만 있어도 어, 3주택 중과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4주택부터는 12%잖아요 이런 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흔히 우리가 당첨이 되고 나면 다 팔고 없으면 어, 나중에 입주할 때는 이 분양권 주택 하나만 남겨서 등기해야지 그러면 그냥 6억 이하는 1.1 그 이상은 1에서 한 3% 사이죠 그 사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칫 딱 오해를 하면 이거는 시득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시득할 당시에 뭐 프리미엄 준거랑 어 분양권 뭐 예를 들어 제일 좋은게 됐다고 합시다. 레이카운티가 7억 1100짜리에다가 옵션 포함이잖아요. 뭐한 2500이나 3000포함하고 더하기 프리미엄이 뭐 예를 들어서 입주할 점에 뭐한 4억이 붙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매매금액이 거의 12억에 육박을 하면 이거 곱하기 4주택 12% 하면, 취득세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취득세만 1억 4,400이 됩니다. 그죠? 4주택에, 4주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어, 입주할 당시 다 팔고, 그 분양권 한 개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어, 4주택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3주택에 취득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팔고 없더라도, 어 여기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어, 또 조금 어, 어, 주택수 계산하는 거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어머나, 어, 이런 건 전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 중에 28조의 2 여기 1호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 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되 있는데, 요거 제대로 찾아보면, 그냥 1억 이하의, 1억 이하의 그 공시가격을, 가지 개별주택가격이 1억 이하의 집을 말합니다. 근데 요것도 재개발 지역에 있거나, 뭐, 요런 재건축에 해당되는 요런 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구역 지정 전에 이제 1억 이하의 개별 주택 가격 요런 정도는 주택 수에 제외돼서 지득세를 그냥 1.1로 하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8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어, 매수한 그런 오피스텔을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데요. 오피스텔도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어, 법이 적용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수를 했더라도 또취득세카운트는 거기에서는, 어,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법 조문을 찾아보는 게 주로 뭐 양도세 관련, 뭐 소득세법 뭐 시행령 뭐, 뭐 이런 그런 거를 우리가 받, 봤죠 그 동안 근데 너무 지금 세금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 이제는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정말 전 국민의 세무사화 그렇게 돼야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넘겨 보면 아까 요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아까처럼 어 분양권가 있을 때 내가 보유했던 그 주택 수가 다 팔고 없어도 그 분양권을 입주 때 등기 칠때 당첨됐을 때 예를 들어 뭐 2주택인데 뭐 분양권을 샀다. 3주택인데 샀다. 그 가져 있는 주택 수 몽땅 적용되는 게 언제부터 적용되냐 했더니 붙이게 보면 어 2020년 8월 12일 날 이렇게 신설된 부칙에 어제 28조의 4제 1항 아까 요게 그거예요 어 분양권은 그 공급계약서 그선그 당시 계약서 선그 당시에 주택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어, 요때부터 요 된다 되어 있는데언제부터에이 영을 시행한 이후 영 시행이 언제 합니까? 이때 되는 거죠. 8월 12일 날 이후 공급계약서 서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주택인데 분양권 당첨됐다. 다 팔고 집 없어도 분양권 등기할 때는 3주택이 적용되고 4주택이 적용되고 2주택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집다 팔고 그것만 있어도 그런 뜻이구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조금만 조심해야 될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 부산에 보면 그 구역 그 지정 전에 막 주택하고, 어, 이렇게 집이랑, 그 부수 토지, 부속 토지하고 나누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큰 거는 60제곱미터로 막 나누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나는 어, 주택수에 넣지 않으려고 토지를 예를 들어 그냥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주택은 요 a라 a가 가져가고 토지를 b라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어 여기 양도를 할 때는 토지를 가지신 분은 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토지요 토지 구역 지정되고 입주권으로 그게 되기 전에는 어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1번 주택 있고 그다음에 2번 요 B 토지를 샀고 그리고 나중에 3번에. 뭐, 가라는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해요. 근데 가라는 집이 뭐한 10억이 넘는 집을 삽니다. 예를 들어 뭐 부산이라고 할게요. 부산에서 요런 집을 삽니다. 10억 넘는 거를. 아, 요거는 뭐 비토지니까 나는 토지를 기겠으니까 요건 주택수에서 빼고 첫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이래서 아, 두 번째까지는 괜찮지. 이러면서 그냥 예전 요율인 어그 그냥 주택요일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아까처럼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어,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할 때도, 공동 소유자가 각각 다 1주택을 가진 걸로 보고, 그죠? 그렇게 보고, 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수토지만을 가진 것도 1주택을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세 번째 집살 때, 얘가, 어, 주택에 하나를 보탠다는 뜻이에요. 요, 토, 토지가. 그 요게, 음, 재개발 안에 들어있으면 요 가액이 1억 이하라도 그 숫자에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구역 지정 전에 아니면 구역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1억 이하의 집을 사면서 나누어 가 샀다 그러면 1억 이하인 것은 그 자체가 지득세 매길 때도 그냥 어, 중과가 안되고 어, 1.1이나 이런게 적용이 됐지만 다른 주택을 살때 세번째 주택을 살 때도 주택수에서 아예 빠집니다 요거는 그 계산 중가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전 처음에 이거 중가 주택에는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꼼꼼하게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을 읽어 보니까 중가 주택수에도 빠지더라고요. 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 이거 뭐 자체도 취득세도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있죠. 계산 까딱 잘못하면 억대의 돈이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계약서 쓸때 양도세는 상담해줄 업무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어, 그리고 까딱 잘못해주면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분쟁이 생겼을 그런 걸 예비를 해서 아예 그냥 설명을 안 하시는 그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세무사님들도 포기하는 판에 뭐 중개사님들이 책임도 못질 우리 이런 일을 그냥 월권행인 거죠. 세무사님이 월권행이거든요. 그리고 의무가 아니에요. 양도세 설명하는 거는. 근데 취득세는 의무사항이에요 설명해야 될 게. 그, 확인 설명서에 적게 되어가 있고, 이게 의무사항인데, 아까처럼, 뭐, 어, 토지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뭐, 이게, 어, 어떤 거는, 어, 그냥 중과가 안 돼서 1.1을 적용하고, 어떤 건또 중과가 되고, 어, 그리고 그분이 이런 토지주택이 하나 있어서, 그냥 얼른 건 안, 주택이 안 들어간다고 홀딱 빼고 두 번째 집 사면서 그냥 뭐 1.1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요게 주택수에 카운트 돼서 8%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어 세법 꼼꼼하게 조금 숙지를 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도세보다는 훨씬 수월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짚어놔야 실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집이 완공이 되어서 오늘 좀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분양권 가지고 당첨되신 분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어그 공급 계약서를 이제 쓰고 당첨되신 분이 그 당첨 됐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 그게 전부 다그 주택수의 카운트가 돼서 그 집을 팔고 없더라도 어 그분양건 하나 남겨서 입주할 때라도 앞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주택수 그대로 중과 적용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을 막 이렇게 쪼개게 했거나 막 이럴 때집 따로 땅 따로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그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비록 토지만 그게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는 하나를 카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녁에 아까 학교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왔었어요. 어, 처음에 1학기 때 이제 수업 그만둔다 했다가 어, 2학기 때 수업을 다시 들으러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수업이.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고. 어,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일상이 늦어지네요. 사무실에 서이러다가날 꼴딱 새겠습니다. <웃음> 이제 얼른 마치고 집에 갈 거고요. 어, 시득세, 그다음에 뭐 양도세, 세금을 다 꼼꼼히 한번 점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서 오늘 두없지만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